여기 네. B가 음, 네. C고 네. 0이 남잖아요. 아 네. 그러면 여기서 B가 네. A의 약수라고 볼수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네. 음, 근데 거꾸로만 했을 때는 네. 네. 이 식은 곱하기 C는 A가 되잖아요. 어, 그러네요? 네. 그러면 음... 이 B가 네? A의 약수잖아요. 어, 네. 이 식을 이렇게 변, 변화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다른 어, 배수를 설명하면 네. 배수는 네. 어떤 수의 네. 곱셈을 말하는 거예요 오,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